안녕하세요. 인생 필라테스 무어입니다. 오늘부터 고민 상담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란만장 미쓰리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질문해 보아요. 첫 번째 질문이 암 예방 암 진단 건강에 관련된 필라테스가 어떤 건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어, 가족이 유방암 진단 후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폼롤러를 이용한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는 컨디션이라 틈틈이 하시고 계시고 샘 운동 영상은 아니지만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들을 하고 계세요. 최근에는 샘 운동 중에서 아령 발 마사지를 알려드려서 그것도 하고 계세요. 할수 있는 건 전부 하면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어, 제 영상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뭐암 뿐만 아니라 어떤 질환이 있으신 분들, 뭐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제가 가르쳐드리는 운동은 기본적으로 다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나 통증 케어나 기본 운동을 중점으로 하셔가지고 따라하시, 따라 하시면 걱정 없이 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 특히나 그 통증 케어나 기본 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많은 회원분들을 만나면서 어떤 질환이나 문제든, 어, 이런 것들을 다 통과를 해가지고 모두 다 어떤 문제든지, 뭐, 어디가, 어, 다리가 다쳤던지, 뭐, 수술을 하셨던지,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어, 모두 다 적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슬림바디나 주제별 프로그램은 상태에 따라서 아직 좀 따라하시기가, 어, 무리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어떤 운동 상태나 동작을 다 어, 숙지를 하신 다음에, 이해가 다 가신 다음에, 어느 정도 관절이나 움직임이 좀 능숙하게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응용 동작이나 조금 더 강도가 높고, 어, 좀 오랜 시간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하실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난이도에 맞춰서 강도를 점차적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 사실은, 판단하시기에 조금 무리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나 강사한테 운동을 배우기는 하는 건데 본인이 가장 좋은 거는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할때어 내가 이 정도 운동하고 나니까 되게 많이 피곤했어 무리가 됐어 다음날 며칠까지 힘들어서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어 피곤할까 미리 두려워하실 두려워하셔가지고 운동을 어. 미리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건 나한테 너무 힘든 동작일 거야. 뭐 이러시면서 근데 처음에는 시도해보고 조금 피곤하고 조금 불편한 부분이 생기더라도 시도해 보시는 거를 저는 좀 권하고 싶고요. 질환이나 뭐 이런. 이것 때문에 투병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게 이제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근육이 마르거나 아니면 탄력이 떨어지거나 어떤 어 힘이 없거나 움직임이 굉장히 감각적인 부분에서 균형 능력이 많이 떨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나 강도를 어 점차적으로 높여가면서 운동하시는 게 길게 봤을 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영상을 올릴 때 난이도나 강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놓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제가 적용해 가지고 어, 기존 영상이나 앞으로 하실 영상에 조금 더 밑에 더보기 를안에다가그 안에다가 좀할수 있도록 해 볼게요. 그리고 어, 암 같은 경우에는 어. 암도 그렇고 저번에 이제 암을 설명하면서 어떤 질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어, 종류별로. 어.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암에 걸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역으로 추적하면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동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어디부터 운동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저저번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질환에 따라서 어떤 거를 참고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번에 올렸던 영상도 좀 봐주시. 면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